십자 가도에엔데이도한 것. 저 어떤 종로 뇌월이 봤던 그 십자 가두에 사이없 소리를 크게 지르거든. 꽤 지르는데 가본니이 뭐냐면은 평범 면에 뭐상시라그 장사꾼들이 막 저, 간저젖뽕한물질에또막채놓고 말이야 철을 풀놓고 소리소리 치는 싸구나를 부리고 내무머리놓고 야당이 그러고 어? 철수를막 장사꾼들이 말이야 내무를리놓고 야당을 치는데 그런데 보행대는내 앞머리는 놓고소리 치지 말는 말이야 조금 더 철소를 싸움하거나 치지 않아 질투하는 것도 말이야 태평성시다 이러나 그 나무로 살아가는 데는 안사면 그만이지 말이오 우측이 뭐해서 안산다고 싸움하는 것도 없고 저쪽으로 만나는살아가 산다고 십여한 것도 없고 말이오 식제 예? 과정에서 장사꾼들이 서서 우측이 나무로 살고 서울에 지리긴 지리인데 그 시기 7층이 말이오 이러면 하도 없으니 태평무사 서지더라 이말입니다 인마 견득하면 나나 이렇게 말한대면은 조주법문을 안다 말이오 조주법문을 갖다가 어? 십자가지 예. 그 이제 사대문에서 뭘 썼지만 지미로자유자제할때 철물을 수입을 하는데 그 이제 참 모든 장사 꾼들이 철말을 기면 서로 이제 과학하지마 장사 잘한단 말이오 이럴 때 이제 이법문을 갖다가 안되면은 그 말이오 방비조주노사와바야아를모라가 되면은 조주신이 말이야 낯승이 말이야 공방낯승이 낯승이라고 하 것은 눈본 까만 낯승이 아니라 큰 눈푸른 승이다그 말이야 눈푸른 승이초안정근세와 근소라고 눈속에 있는 말이지만 근수력이 말이야 근수력이라고 했던 낯자도 차있단 말이야 근소의 수이나 망한 성역에도 이 금뿌리기가 참 좋지는 좋은 금데 그 명령은 참으로 좋은 저게 볼이 아니야 아무리 만들면은 좋은 금깔이라도 노래 떨어진 말이오 그거는 병이라고 말이오 병이라고 말이오 어? 이거는 떨어진 병이야 이거는 떨어진 병인데 이것은 이제 뭐 금을 말한 것이 아니고 우리 불구의 병이라고 말한 것이야 불병 조병 부처의 병조사죠 이것이 참 안되면은 금깔이라고 말이오 아무리 만든 일을 부을잘 알고, 아무리 확실이 깨지더라도, 이 불이 된 조명을 갖다가 아주 벗어나지 못한 말이요. 좋은, 이제, 금가루가, 눈에 뜬 같이, 대부 만든 일이 다이 말이요. 그런데, 아까 우리가 천동들이 말하듯이, 이동대신법을 갖다가 그리 바라할것 같으면은, 실제 의수서 말이요. 눈에 들어가 있는 금가루를 갖다가 말, 썩어놓지, 털어다단 말이요. 털어빕 동시에, 그기상현원이나 코우에 코우에 진이 묻었는데 지능이 묻었는데 그 코우에 지흙 그 묻은 그 현장에 갖다가 바장천이 많이 뱉지가 있었그 말이오 그 뱉지가 있는데 여기도 출처가 있습니다 출처에는 무슨 출처가 있냐면은 이재라천지 대놀이 하나 있는데 장기남게 나온 인데 대놀이 하나 있는데 하도 대파질을 잘해 하도 대파질을 잘하는 니가 참으로 기술이 대표적인 기술이 용한데 니네 시험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랬거든. 게 어떻게 시험을 하나할거든 아, 나나오라까지 아, 코를 갔다가조그만한 지늑을 갔다가딱 묻히는단 말이오. 흘러붙이나. 흘러붙지도 않고 니네 대표질을 하되 네이 흐름을 어떻싹 닦아내지 아, 코가 조그만한 사람에는 니 대표질을 낙제하라 이랬거든. 아무리 대표질을 사람들은 어저게 대 go, 가 h s 사람 코에 묻은 l w i 어 h t h 내야그 l 그 w 그 a t s it? I'm 제 o t 지 o o d I'm not good. I'm n o 이 good. I'm not g o 는 d I'm not good. 지 m n 지 t good. I'm 자 o t 을 가진 그대 m not g 이 o d 자불 n o 이 good. I'm not good. 조모하지는게훨는말이요그 기술을 갖다가 터어하는데이 고산만 인용합니다 그래서 아까는 이, 이 속에든 말이오 그가비를 갖다가 전체 다 털어내버리고 그런 동시에 말이오 그런 동시에 이렇게 털어내버리고 고물들 말이요고잔디 묻은 그 진흙을 갖다가 삭하게 내르신 말이오 그 작품이 묘하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 놓고, 어, 그러면 한 이슬마, 그러면 이 끝이 지 어느 것에 있느냐. 이제 그 천명각성 한 소리요. 엿도 중추만이요. 다른 말이요. 저, 천지 중추, 팔에 중추가 될것같으면 그때 이제 완전히 다리 타고, 어, 보름달이 있나 말이에요. 그런 동시에, 어, 그, 그때 다리 제일 갔거든. 월도중추만요다른 중추가 되어서 가장 많든게 차고 바르다 그러이요 어? 풍종파롱이 아니라 바라는 말이요 8월달에 대만이 서는 아, 그때 제일 좋더라 그 말이요 어? 여름되면 너무 좋고 저어되면 너무 찬데 8월달에는 제일 서는하고 좋더라 이것이니까 천둥각선사가 조주신 부문에 대한 총재로이다 그러한 이은이 두식이 어느 곳에 있느냐 내가 또한말 그 하겠어 나와가리오 나라 곡창천하고 나라가 말할까라는 지옥을 말한 것이요저 지옥에서 말이지 지옥에서 아이고 내 죽겠다고 만들면 가슴을 치고 통공을 한다 어? 곡창천이야 아이고 내죽겠다 가슴을 치고 통공을 하고 도설사중형 한명이라저 천산 도설천 내원해 말이 도설천 내원기에서 미륵보살미륵보살 하고 미륵전불러 불러라 이습니다이 뜻을 알면은 는 조주신 뜻도 할수 있는 동시에 천둥같은 시도할수 있다. 그러니 또, 그문다하나만서 소개하셨다. 또? 대신, 또세상인있 대신 말이오. 대신이 여자한테 부문이 하나 있는데, 대해가 그차온운 대신이 이부물님을 주로 전부 다간의면은 자신이면 조조 아니 말이오. 이그조 조주를 물었거든. 어떤 게조주냐이들 조주물이 있 조주가 더다 조주라. 조주가 없으니 조주와 잘하드라, 이리시오. 동물성은 조주를 더다하더라 이래서. 봉사은 남은 국민이 라는 자는 조주를 답을 하더라. 이래서. 그럼 이 뜻이 어떻게 된 걸까? 이래서. 수진님하고 남무 말을 갖다 한 마리 또 얻었는데, 환인 이요요 나무 설한 마리 갈 법이 있어. 어찌나 나무 말을 한 마리 분명히 얻었는데, 그럼 동시에 남은 소을또한 마리 그라붙단 말이오 인천 불우하고 자령이 많은데 아무만 불평이 없다고 말이오 불우하고 불평이 없이 이 평화하면 말을 하지 않아요 아무 불평이 없다고 말이오 수평비류로다 물이 만드는 되면이 평평한 만드는 결국은 뭐 물이 흐르내려가냐는 지아는이 말이오 그래서 마 그럼 누가 아느냐 이말이거든이뜻을 갖다가 그래 놓고, 대신 말라 갔냐면은, 은혜와 신체의 이상태여은혜가 같이 짚으라고 말이오. 어? 예를 들면, 임금이 신나를 사랑하는데, 얘가, 예를 들면, 임금이 신나를 사랑하는데, 그 은혜와 사랑에 맞으면, 참어 짚었다고 말이오. 임금이 그 그, 그, 그 신나를 갖다가, 아주 그 많은 분이 사랑하고, 은혜를 많이 있는데 참, 많할수 없지. 그 신화를 사랑한다그 말이오 그럴 때 어떻게 되겠는가? 이상태이 얼른 물을 서야한다 말이오 그인진그 신화를 이 사랑하고 은혜를 많이 불고 뜨면은 언제든지 참마 이생멸을 떼어놓고 생멸을 받쳐서 인근을 받더라도 있긴데 왜 얼른 물을 서야 한다는 말이오 여기지분도 있습니다 그런 동시에 드디의 농시의 변논이라 주지 허리차게 만든 모습을 성공해가있고 어? 가장 만족한때거든 만족해, 만족하는 농 실, 아주 물어먹었다그 말이오. 자기도 지 성공해가지고, 어, 든 것이 에참만된 일은, 제쪼일이르다그 말이오. 어, 그러니, 거기서 만든 자기 마음대로, 이함한번 넣어봐야 될거 아니야? 그럼어떻야되겠냐 뱀이 호위, 호위야. 얼른 실패야 된단 말이오 네? 얼른 실패 돼. 예? 실패된 말이야. 그것이, 이제, 그, 신이 음, 가신 말씀니다그 안에 또있으이 어느 곳이 있는지. 또, 어, 내가 한 말하겠어. 복보 근본 내어 요료하고금본에 없이 복보 한단 말이오, 홀로 걸어야 는단 말이오, 기 엮어. 복보금본 내어 명료하고 오왕우치 삼천대천세계, 이금본에말한되면은 홀로 걸어야 되는데, 맹료에 아주 빠르게 참으로 말할 수 없지 분명하더라, 이것이오. 그런 동시에 인정 참나해요 참나의말은대면은우측 무슨 의미로 말이오 종립무야하게 또 이제 자기가 하다란 말이오 그런데 나큰 일로 아주 많은데 왜 뜻이 질고 오지 말이오 입이 뭐였던지 저게 다무질 내용 없어 입이 당보이져 있고 참 질었더라 이랬습니다 대비와 우리 종룡이라 말이오 문정이야 문정의 문쟁이 하나님하고 그 문과 마전에는 담재이 말이야저우이 상같이 높으라고 말이야 어, 높고 높고 광세가 중중이야 어, 그에서 전진 담재이 높고 문이 높은데 그 문이 닫치가 있는데 그 자물쇠를 던지면 장가 나야지말이야 자물쇠가 한 개, 여 한개 두개 아니야 중중 첨, 첨으로 맞히면 문을 갖다들 자물쇠를 장가 나갔더라 그죠 그러나 하시니 조중고구름 마님이 조중의 부채라 그 말이야 삼두치비로나 삼두육비라고 어? 말이오 머리는 세인데 팔은 여섯이다 그런데 세는 여섯 그러 그러지만은 만자신 1인집 두개 오며 아까 어떤것이 조존냐하하고 모른 말이오 그 중하나는 속일 수 있어 조주기술이 조주기술이 그 중하나는 속일 수 있지만은 천나에 난나하오 참말사람 말이요. 밝은 눈을 어떻게 하시냐, 이러시오. 그 앞에는 말하자면 그 조주 응원이 말하자면 그렇게 무섭고 높아서 말이요. 열수 없다, 뒤에 넣고, 왜 뒤에 가서는 이 조주가 그리 참말로, 어, 참 고부리지 마는 말이요. 그 기술이 그중 하나는, 우리 중 하나는 속을수 있지만은, 천하 사람 같은 밝은 눈을 다속을수 없다, 또 그리 말하자는 말이요. 그 왜 보라가 맨주사람이만드는괴자가 어떤, 지금 말은는괴사을 지금 넘어가 있다봐요. 넘죽다고 말이오. 넘추고 있으니 야기가 향하고밤 기운이 만드는 대면 옷이 와요. 오지면 된다고 말이오. 옷, 밤 기운이 만은대밤 기운이 되어있는 거가 나다케 오직인 오직인 아? 나무가 맨든 장선이 만든니 집을 갖다 만지니 지금 돌았었단 말이야 어? 돌아서니 돌의 오역이라로 그름자가 한상운데로의영역라더